한국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1000명이 된 걸로 택배 만들어 볼까 했는데 왜 여행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나 입니다 네 저도 이제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지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인데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나가기 싫을 때 집에 꽝처박혀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천명이 되면 뭘 해볼까를 하다가 글쎄요 제가 아직 막 Q&A를 한편으로 막 해가지고 할 정도로 퀘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제 다빈치 리주브 튜토리얼 영상을 보고 와주신 분들은 모르시는 것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려요 근데 답글을 달아드려도 이게 확실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말로는 설명이 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짧게 저의 채널 피드에 Q&A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질문 하나당 한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남을 때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뭐 그거는 막 진짜 각 잡고 영상을 만든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어,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천명! 감사하고요. 그럼 오늘 기록은 끝이 아니고